반갑습니다 한국타장입니다 보통 슬럼프가 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이때 그나마 삶에 활력을 줄수 있는 게 취미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나쁜 생각도 떨쳐버리고 또 기분 전환도 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취미생활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 요즘은 취미생활이 딱히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참 많은데요. 건강한 취미생활을 찾는 것도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 시기에 그걸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 세 가지 취미생활로 이 시기를 좀더 긍정적으로 변화시켜가고 있어요. 먼저 운동이에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죠. 앞서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운동이라도 안 하면 정말 제가 무너져버릴 것 같아서 미뤘던 바디 프로필 촬영을 예약했어요. 8월 5일에 촬영하게 되었고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니까 사람이 움직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던 기간에도 이 바디 프로필 덕분에 운동은 하게 되었어요. 잘 준비해서 촬영하고 멋진 몸으로 여러분께 다시 동기부여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프로필 차량을 위해서 건강한 식단을 챙겨 먹으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뭔가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마이프로틴으로부터 협찬을 받고 있는데요. 혹시 보충제 구매하실 때 코드 이용하시면 40% 가량 할인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서입니다. 제가 낮은 자존감으로 의욕을 잃고 게을러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이 시기를 극복해야겠다는 마음을 심어준 건 다름 아닌 책이었어요. 사실 제가 책을 참안 읽어요. 노력은 하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책 추천해달라고 하실 때 아무 말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힘들다 보니까 책에 손이 가더라고요. 처음 제가 집은 책은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에요. 얼핏 보면 그냥 자기계발서 같은데 생각보다 철학적이고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읽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책 속의 몇몇 문장들이 저를 일으키고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삶은 인위적인 노력이 더해져야 유지된다. 저를 다시 움직이게 만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결심하게 만든 정말 강렬한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든 등록금을 아깝게 하지 않으려고 학교에서 책을 잔뜩 빌려왔고요. 틈틈이 그리고 열심히 독서를 하며 더큰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재밌게 읽은 책의 내용들을 어, 설민석 선생님처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괜찮으려나요? 제가 찾은 마지막 취미는 코딩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외교학과를 나왔고요. 정말 전형적인 문과예요. 그런데 예전부터 코딩을 한 번쯤은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독학으로 못할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시작해봤습니다. 어, 이걸로 대단한 걸 하려기 보다는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는 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제가 이걸 써먹지 못하더라도 제 지식과 경험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만으로도 어, 벌써 설레고 인생에 활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파이썬이라는 걸 배우고 있는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스위프트라는 것도 배워서 간단한 앱을 만들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어, 엄청 진지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새로운 도전이 될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들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꾸준히 해왔던 운동, 다시 일어날 결심을 하게 해준 독서 그리고 새로운 취미이자 도전인 코딩을 통해서 저는 다시 인생의 재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잘 안되더라도 나중에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힘든 인생이지만 잠시 숨 돌릴 수 있게 건강한 취미도 즐기면서 같이 힘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나요 왠지 얼마 후면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파이팅